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왼쪽 컨텐츠 메뉴를 클릭합니다. 영상의 링크를 복사하기 위해 옵션을 클릭하고 공유할 링크 복사하기를 클릭합니다. 블로그에 와서 글쓰기를 누른 다음에 상단 메뉴 중 링크를 클릭합니다. URL을 입력하세요에 컨트롤 V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눌러서 유튜브 영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유튜브 컨텐츠에서 세부 정보를 누른 다음에 요 설명에 있는 것을 그대로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제목은 유튜브 제목 그대로 해도 되고 조금 경영을 해도 됩니다. 그대로 겠습니다 그리고 발행을 눌러서 확인을 하면 블로그에 유튜브 영상이 바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게시가 됩니다.